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예전에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그런 경험과 유,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과의 그런 연관성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자신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여러분, 그걸 꼭 참아야 돼요. 협찬의 유혹에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유튜브 시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전에 블로그 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블로그가 조금씩 성장했을 때 가장 많이 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협찬입니다 그리고 광고 문의. 블로그를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의가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도 제가 제 채널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제가 운영하는 일상 채널에는 협찬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협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상으로 받거나, 아니면 뭐 금전적인 것을 이렇게 뭐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올리는 게 맞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블로그가 신뢰감을 잃었던 이유는 뭐냐면, 무분별한 협찬. 그리고 무분별한 광고 글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밝히지 않고 글을 쓰고 아닌 것처럼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너무나도 무분별한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자발적인 포스팅과 자발적인 글이 아닌 홍보성 글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신뢰도가 확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뭔가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협찬 문의가 정말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나 온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건씩은 오는 것 같아요 구독자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받을 까요 물론 그것에 마케팅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는 그 바이럴 업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우리들도 다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렇게 분명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튜버들, 특히 1인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감인데 그 신뢰감이 영상 하나를 올리는데 는몇 십만원 때문에 그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블로그를 할때 그런 협찬 문의를 받았고 그리고 그냥 협찬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포팅을 스한 적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려고 올렸지만 가끔씩 그런 화장품 정말 뜬금없는 그런 제품들을 올리니까 사람들은 내걸를 보러 왔다가 뭔가 홍보성 있는 걸 올리는 거 보니까 뭐야 블로그 왜 이렇게 운영해? 하면서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들더라고요 그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차이 하나 때문에 구독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그때 당시에 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찬문의가 많이 오더라도 거의 다 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거절을 하는 이유도 내 블로그의 특성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맞지 않는다면 안 받는 거죠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한 나만의 브랜드를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청자들을 아무래도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진솔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걱정은 돼요 유튜브가 블로그처럼 신뢰감을 잃지 않을까? 블로그 때는 그래도 얼굴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도 할 수는 있었지만 유튜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진짜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얼굴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 신뢰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의가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주제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좀 다르다면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와 관련이 없는 완벽하게 뜬금없는 것들은 웬만하면 지양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본인의 채널을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같이 성장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거죠 근데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유튜브가 블로그처럼 될까봐 유튜브가 블로그처럼 될까봐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하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